이참에 통성명이나 하죠 생각해보니까 서로 이름도 잘모르더라고요 늙은 사장님 이름이 뭡니까? 네네 네. 이름은 늙은 사장님 이름 알아요? 쌍문동 <웃음> 쌍문동은 사는 동네고 강새벽 새벽? 이름 좋네 어? 응? 괜찮으세요? 알리압둘 <웃음> 파키스탄 응? 꼭 말해야 돼? 이건 그게 보상우야 이름 내 이름이 남문동에성기만 어? <웃음> 쉬고 남한가좀 <웃음> 쉬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